안녕하세요. 파도사의 파비앙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웃음> 만년필을 샀는데요. 이번에 제 아마 첫 번째 커버니 제품이 아닐까 싶어요. 이번에 셰프에서 나온 커버니 제품을 샀는데요. 커버니 아마, 이게 요게... 타란, 타라니스? 타라니스, 네, 타라니스 커버니 만년필인데요 어쨌든, 타라니스 커버니 만년필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슬라이드 방식으로 이렇게 쓱쓱 열리게 되어 있네요. 일단, 이렇게 열고, 여기에서 안에 한 열면 만년필이딱 들어가 있어요 여기 만년필본체고요만년필 본체 외에 뭐가 더 들어가 있니 여기 보증서 및 설명서가 들어가 있고요뭐 설명서 설명서고요 보증서는 안 들어가 있네요 보증서는 안 들어가 있고 카트리지 두 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카트리지 두 알이 딱 들어가 있고 이거 외에는 별거 없네요 여기에 뭔가 더 있어야 될것 같은데 더 있는 게 뭔가 없어요 일단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다는데 컨버터가 포함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커버님 제품 네 제가 커버님은 조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만년필은 그 특유의 그 이런 모양 있잖아요 그런 모양을 저는 제가 사는 건데 이번에 이건 세일하길래 샀어요 세일하길래 9 9 0 0 0원 세일하길래 샀는데 일단 안에 컨버터가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컨버터는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컨버터가 꽤나 깊숙하게 들어가는 구조네요 꽤나 깊숙하게 들어가는 구조고 안에 뭐 일단 저는 색깔은 상관없이 세일하는걸로만 사가지고 일단 초록색으로 받아왔구요 일단 이쪽에 셰퍼 이렇게 각인이 새겨져 있는 모습 이 인상적이네요 <웃음> 그 다음에 뭐 딱히 뭔가 특별한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커버니 제품이고 뭐 에프닙이라는거 뭐 가격은 99,000원 정도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 언박싱 영상은 끝이구요 어, 한동안 만년필 리뷰를 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한동안 제가 조금 목이 아팠어요 목이 상당히 아파가지고 어, 다른 영상 야마이이 뭐, 영상 찍을때도 그랬고 목이 상당히 아파서 좀 고생을 했습니다 뭐, 그점 양해 부탁드리고 이제부터는 뭐 만년필 리뷰도 쫙짝쩍 해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시청 바랍니다 여기까지 어, 타나, 타나니스, 타나니스 셰프의 타나니스 커버니 만년필 언박싱 영상이었구요 어, 추후에 제가 이 어... 언박, 이 리뷰 영상은 추후에 제가 한 일주일이나 이주일 뒤에 다시 영상 올릴 테니, 올릴, 올릴 테니 많은 시청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